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현재 닥터 차정숙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은서의 아버지가 누구이냐 입니다. 물론 6화까지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서인호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갑니다. 만약 정말로 최은서가 서인호의 진짜 딸이라면 작품을 풀어나가는데 뭔가 힘들어지고 불륜녀 최승희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주인공 차정숙이 남편의 불륜 녀인 최승희에게 계속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작품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승희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꽤 흥미로운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최승희는 미국 레지던트 과정에서 임신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살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임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서인호가 호어머니를 놔두고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진행했을까요 또한 최은서의 임신 시기를 보면 그 전에 차정숙이 서정민을 낳은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물론 서인호 같은 인간들은 엄마와 부인과 아이를 두고 미국 가서 최승희와 바람을 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무리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최승희는 미국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최은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인호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되어야 이 작품의 스토리 개연성이 맞아 떨어지고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급으로 미국과 관련된 인물이 한명더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로이킴이 있죠. 이런 이유로 로이킴이란 인물을 설정할 때 미국 출신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최은서는 서인호가 자신의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친구한테는 물론 차정숙한테도 못되게 굴겠지만 최은서의 진짜 아빠는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미국 출신 로이 킴이 우연히 최승희에 대한 과거를 알게 되겠죠.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야 못된 불륜녀 최승희도 시청자들에게 동정을 받는 일도 적어지고 최은서도 추후에 반성할 수 있고 친구 서 이랑과 이복자매가 아니어서 두 사람의 우정도 다시 이어나갈 수 있고 결정적으로 차정숙도 최승희 에게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최은서가 서인호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로이킴의 미국 출신 설정의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